안녕 안녕하세요. Save the Children 홍보대사 헨리입니다 여러분 기념일을 어떻게 챙기세요? 엄청 스페셜한 기념일을 안 하셔도 돼요 작고 귀여운 기념일이 엄청 많아요 인생 첫차 동공이의 무사도를 기원하며 기부해요 모란 파탄 공부사, 내 생의 집사야 전쟁 인생 첫차 펜이 배워주셔서 고마워, 탄력 연예생이 손을 들 결혼해요 아이니첫 도를 기념해요 그냥 지나가면 기억하기 어려워요 저와 오래오래 함께 기억할래요? 좋아서 하는 기념일 세이브 더 치드란